과연 12월 한달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2월 한 달의 운세 미리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12월 종화분이에요 금전 및 대인관계 그리고 12월 한 달의 흐름 나에게 있을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카드를 뽑아서 알아가세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한 해가 많이 남았다 이 느낌이었는데 벌써 2019년이 다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가는 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2019년 동안 못한 일이 있다면 이번 한달 동안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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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번분의 12월 종합운세는 어떨까요? 위에 있는 3장의 카드는 1번분의 한달 동안, 1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3장의 카드는 각각 금전운, 대인관계, 그리고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1번 분의 12월 한 달에 대해 미리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한 달이 되겠네요. 보시면 초순 그러니까 한 10일까지에도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여왕님이 앉아있네요. 나에게 어떤 기획력이 필요한 일이 많이 주어질 것 같고 나는 거기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낸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완대 여왕님은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인데요. 내가 기회를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고 대인관계를 넓게 가져갈수록 나는 거기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순으로 가도 다시 마법사 카드가 나오죠. 이 카드에서 보듯이 창의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시라면 지금 하는 공부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성과를 낼수 있겠고 특히 직장인 분들은 다른 사람들, 나의 동기들 혹은 선배들보다도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 금전을 나타내는 이 카드로도 여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여황제 카드는요 아주 많은 수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에게 12월 한달 동안 금전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타로 카드를 어느 정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 두 카드가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이주 카드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 카드부터 다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일과 스트레스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금전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아니고 직장 내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1번분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가리키는 이 카드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선뜻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아요. 나에게 관심은 있고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는 있는데 나를 도와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 1번분이 막막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일에 있어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초순에 나타난 이 카드를 보면 완드의 여왕은 주위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카드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 카드가 조금 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어떤 경고의 카드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안 좋아진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보다는 일종의 주의해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장애물 카드로 나온 것이 바로 타워 카드. 모든 것이 부서지고 새로 시작됩니다. 죽음 카드도 마찬가지 의미죠. 사실은 이 죽음 카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내가 묵었던 것들을 정리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번 분에게 묵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카드에서 나타나듯이 1번 분이 금전 외에 무언가 내가 여태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라든지 직장 내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일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환경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잠깐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일시적인 방향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나를 괴롭힐 수 없도록 어렵겠지만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중순까지 는운이 좋게 나왔고 금전운도 상당히 좋은 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런 카드가 나서 마음이 쓰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순에 있을 이런 사건들이 줄였고 걱정이 된다면 지금 일번분을 괴롭히는 것들, 일번분을 힘들어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묵었던 짐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어서 1번분을 괴롭히는 것들에서 벗어나시면 좋겠고요. 저도 1번분에게 행복한 일만 12월 한달 내내 가득하도록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위쪽에 있는 카드 세장은이번을 뽑으신 분의 12월 종합운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아래에 있는 세장은 각각 금전운, 대인관계, 마지막으로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번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12월 한 달은 큰 문제 없이 괜찮은 한 달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초순에는요 이번 분이 살짝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만 같고 사람들에게 자꾸 밀려다니는 것만 같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초순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조금 더 없는 것이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면 바로 흐름이 바뀌거든요.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카드가 나왔네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나를 존경하기도 하고 나의 위치나 입지 같은 것들이 12월 중순이 되면 상당히 자리 잡히겠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인관계 면에서도 12월 한 달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게요,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절제 카드는요, 모든 사람들을 합쳐주는 카드, 조화를 찾아주는 카드예요. 보시면 잔두개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물은 마치 한 그릇에 담긴 것처럼 섞이고 있죠. 내가 바로 12월 한달 동안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안 맞는 사람들을 맞춰주느라 내가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요. 아주 유연하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연말이라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자리마다 꽤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이 이어질 테니 이번 분께서는 12월 한달 동안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내려놓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리딩 전체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것이 이 하순의 요 카드와 바로 금전을 나타내는 이 카드예요 실은 이 카드 단독으로 봤을 때는 금전과 큰 관계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어떤 어린 시절의 향수나 옛 친구들, 옛 추억 그리고 어쩌면 그런 옛 인연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의미하는 어떤 순수한 카드거든요 그런데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은둔자니까 이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은 연말에 혼자 있으라는 걸까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이번분의 스승 같은 사람,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 선배, 이런 사람을 찾아가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카드가 암시하듯이 예전과 같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지금 고민하던 일들의 활로를 조금쯤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제안이 당장 어떤 큰 돈을 벌어다 준다던가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닌데요. 여태까지 갑갑하던 것들을 뚫어줄 수 있겠고 나는 그 사람들과 일하면서 내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한 해가 가기 전에 나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에게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꿈에 대해 상담도 해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이번 분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카드, 마법사 카드네요. 실은 장애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크게 없겠어요.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는 거라면 뭐랄까요? 이번 분의 안에 떠도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모두 현실에서 이룰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이번 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모두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카드기는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편이 훨씬 더 이번 분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번 분잘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2월 한달 동안 3번분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제가 미리 타로를 뽑아봤어요.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요. 1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의미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각각 금전, 대인관계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카드예요. 먼저 보자면 3번 분은 큰 문제 없이 한 달을 보낼 걸로 보여요. 그래도 주의할 점과 꼭 챙겨야 할 점이 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초순에는 3번분이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어떤 권위의 힘을 빌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진행하던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면 나보다 윗사람 혹은 외부의 힘으로 막혔던 것들이 뻥하고 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1년 동안 애써왔던 그 일이 중순쯤에는 완성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그때 3번분의 마음은 아 내가 다 가졌다 해냈다 하는 기쁜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3번분의 의기양양한 마음, 기쁜 마음이 아래 대인관계 카드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월계관과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관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대인관계에서도 내 마음이 풍족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치 승리한 개선장구처럼 후하게 마음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금전운의 이 카드네요 이 카드는 때로는 좋은 소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지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투루 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말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사람을 자주 만나가 되면 돈이 내 주머니에서 술술 새어나가죠. 지금 금전적으로 어떤 큰 재난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애써 모은 돈이 정신을 차려보면 어디 하나 크게 산 것도 없는데 전부 사라질 수 있으니 내 지갑을 잘 봐야겠어요. 그래서 3번 분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되 거기서 너무 내가 돈을 다 낸다든지 혹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어쩐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일이 완성이 됐고 거의 다 진행이 된 단계인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지금 3번 분이 고민하시는 그 일은 잘될 터이니 너무 성급하게 굴다가 그 일을 망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번 분의 1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요. 내가 고민하던 어떤 일이 어떤 권위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 장애물이 뻥하고 뚫리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꿈꾸었던 어떤 완성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쩐지 나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어떤 일을 할때 성급하게 굴지 말 것, 그리고 과소비하지 말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과 약간 대척되는 조언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해요. 정해물 카드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거지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참 희한한 광경이죠. 거즈들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힘든 시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것이 꼭불우유토끼나 그런 형태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조금 일이 힘들어 보이는 후배나 나의 친구 혹은 동기들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 나의 이런 의기양양한 기운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시기에 즐겁게 즐기고 노느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되는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다음에 오는 나의 어떤 힘든 일, 나의 시련이 올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던 일들은 술술 풀려가는 흐름이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2월 한달 동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건 오랜만에 보는 좋은 조합이네요. 사실은 월드에서 러버스 그리고 투어버컵스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사실 오늘은 연애운이 아니라 종합운이란 말이죠. <웃음> 그래도 이럴 때 여러가지 해석이 될수 있으니 제가 여러가지 경우에 맞춰 설명해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12월 한 달의 흐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각각 금전운, 대인관계 그리고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4번분의 12월 한 달을 미리 풀이해 드릴게요. 일단 초순으로 가볼까요? 무언가 완성이 됐어요. 이건 어떤 근사한 완성만이 아니라 내가 1년 내내 노력을 많이 해왔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한 상태를 의미해요. 만약에 끝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이 아주 훌륭한 형태로 완성되게 될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장의 카드가 아니라 연달아 나오는 카드의 조합인데요. 다음에 나오는 카드는 연인들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와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어떤 계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좋은 조합을 이루게 된다는 카드라서 이 의미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연인이 아닌 새로운 연애가 아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어떤 일을 노력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은 여태까지 했던 일보다 더욱 나를 설레게 하고 마치 연인을 처음 만난 순간처럼 두근거리게 하는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처음 하는 일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지만 어쩐지 오랫동안 해왔던 일처럼 나에게 꼭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 너무나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지고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2월이고 이제 2019년도 다 끝나가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운, 내가 무언가를 완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운이 나왔을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저 공부가 아니라도 좋은데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본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들어온 이 운을 잘 살릴 수 있을 테니 이럴 때는 욕심을 좀 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전운에 대해 살펴보면 12월 한달 동안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은 거의 없겠어요. 어떤 화목하고 완벽한 가정이 보이네요. 이런 것처럼 나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겠다. 내가 무슨 돈을 1억 천금을 벌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족할 만큼 벌고 만족한 만큼 쓸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이 대인관계인데요. 내가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 있네요. 어쩌면 대인관계에서 내 마음을 썩여오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친구들과의 일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에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고민했던 거에 종지부를 찍을 차례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한 달은 평소에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한 달이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인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었다면 이번 한달 동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욕심을 부리세요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자는 이렇게나 근사한 잔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시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갖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관심 없는 척하면 좋은 기회들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만큼은 원하시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시고요. 그 많은 것들 두품 안에 꼭 앉게 되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을 뽑으신 분들의 12월 종화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여기 6장의 카드로 알아봤는데요. 위에 있는 3장의 카드는 12월 한달 동안의 흐름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3장의 카드는 각각 금전, 대인관계, 장애물에 해당하는 카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5번분의 12월 한 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0일까지 조순에는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할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시면 심장을 검세개가 꿰뚫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요. 이 일에 너무 심란해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순에 나오는 이 카드는 좀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어떤 피난처를 찾았네요. 그리고 그 공간은 아주 자유롭고 야망의 차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순에 받았던 상처를 중순쯤에는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겠고요. 하순으로 갈수록 더욱더 의미는 좋아지는데요.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죠. 사실은 이 전체 카드의 느낌에서 어떤 예술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 5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어떤 예술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취미로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다른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12월달은 그런 활동을 하기에 알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순에 가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술적인 일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들에 좀더 깊이 빠질 수 있고요. 물이란 것은 원래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초순에 입었던 이 상처들이 시간을 흘러가며 하순에 이르러서는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상처가 오랫동안 해묵었던 상처일 경우에는 이제야 간신히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회복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알고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어쩌면 이것과 연관이 있는 카드인데요 금전적인 문제로 달 카드가 나왔어요 아직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캄캄한 달밤처럼 금전적인 문제들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요 거기서 5번분이 고민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 달로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면 12월 한달 안에 당장 해결은 안 될지라도 차차 상황이 나아질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도 상당히 괜찮아요. 어쨌든 컵의 왕이잖아요. 왕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물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회복의 기운들, 어떤 예술적인 기운들은 상당히 강한 형태로 남아있고 이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운 자세로 대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운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굳이 물리치지 마시고요. 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잘 추스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장애물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 기사는 소식을 가져오는 기사죠. 그런데 이 기사는 과연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만약 이 기사가 초순에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닐까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어떤 성적인 유혹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만 이 기사가 중순 혹은 하순에 찾아오게 된다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내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는 기사일 확률이 높으니 반갑게 맞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금전적인 문제나 초순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리는 형태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월 한달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